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이야 하도 저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처음엔 진짜 저 요정이 제정신이 맞는 건가 했다니까요 산타 마을에 아주 기가 막힌 요정이 살고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오 추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세상의 마상의 에이런일이 제작진입니다 이 마을에 한겨울에도 난닝구만 입고 운동한다는 분 계신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네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한다고 온 마을을 막 반팔만 입고 막 허! 차! 허! 차! 하면서 뛰어다니는데 아 괜히 졸리지도 않은가봐요 제가 맨날 저놈의 운동소리 때문에 깬다니까요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죠? 얼마나 그렇게 지내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서 음? 그럼 혹시 그분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근데 제가 아직 커피를 안 마셔서 잠이 덜게 되게... 호스카의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난다는 제보를 듣고 관찰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과연 오늘의 주인공의 모습을 드러낼지 이쯤에서 촬영을 철수해야 되나 고민하던 바로 그때 관찰카메라의 수상한 인물이 보인다 <목> 아 저기요!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저기요! <목> 저기요! <목> 저기요! <목> 아 <목> <목>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하.. 이금 말이 안된다 빨라도 너무 빠른거 아닌가요? 분명 런닝 차림인걸 보면 우리가 찾는 그 사람이 맞는거 같은데 일단 그분은 사라지신 것 같으니까 주변에 인터뷰부터 먼저 해보죠 안녕하세요 세상의 마상에 이런 일에서 나왔습니다 이 마을에 어쩌고저쩌고한 분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네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낯닝구만 입고 마을 주변을 달리는 요정이 있는데요 어? 마침 짝이라도 한 것처럼 적기 들어오네요. 살로가 이 요정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런닝 산매경 살로기. 혹시 어쩌고 저쩌고 하신 분이 맞으신가요? 네, 제가 바로 그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안 추우세요? 진짜 졸라 춥던데? 돌돌 덜덜어 아니요 저는 원래 아침마다 이렇게 호숫가를 달리면서 체력 증진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추워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는 무슨 일 때문에 오신거죠? 아 이제 막 아침 운동을 마쳐가지고 우장이한테 밥좀사 먹으러 왔어요 어 우장아 나늘 먹던 걸로 부탁할게 응, 음, 물론이지. 추위에도 끄떡없이 말을 달리는 오늘의 주인공.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음식을 먹으며 체력을 단련할까요? 어? 근데 메뉴가 다 채소네요? 고기는 안 드세요? 단백질 섭취 어쩌고. 음? 네, 저는 채소만 먹어요. 채소만 먹어도 말이죠. 충분히 건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채소만 먹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어. 저는 술록이니까. 아하! 강철 체력의 비밀은 바로 마을 주점에서 파는 신선한 채소라는 설록씨. 조깅하는 거 말고 다른 건강의 비결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올라오시면 여기 이 공간이 제가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에요오 이게 다 뭐죠? 집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운동기구가 구비가 되어 있네요 네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호수 산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채소 위주의 식사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홈트레이닝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실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h 차 p 차 o 차 c 차 o 차 h 차 t 차 h 차 p 차 o t c h o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을 기르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희 마을에서는 매년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순록이지만 암컷이기 때문에 선물 배달을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컷 순록도 이렇게 튼튼한 몸을 갖고 선물 배달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열심히 체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진 꿈이네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신 걸 보니 선물 배달도 싹 가능이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채소만 먹고 운동하는 설록씨 건강은 괜찮을까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설록씨 건강은 어떤가요? 의외로 영양 섭취도 충분히 되고 있고, 근손실 없이 건강한 것으로 확인돼요. 하지만 체온이 낮을수록 면역체계에 안좋은 역할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충분히 따뜻하게 입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에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진짜 건강 문제 없다니까요. 역시 건강한 몸엔 건강한 정신. 근손실도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단백질 낭비 없이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하하하. 설로가 웃증가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직접 배달하는 멋진 순록이 되길 바래.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도 좋지만 옷도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